이번 영상의 주제는 초보자용 수왑 장비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수왑 장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면 장비에 붙어있는 고유 옵션 혹은 사용 능력이 특정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장비들을 의미하며, 레이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고가의 장비들도 있고, 던전에서 상대적으로 손쉽게 습득할 수 있는 장비들도 있어요. 첫번째 장비는 광폭화의 명예 양손도이며 유저들 사이에서는 광폭도라고 줄여서 불리기도 하는 장비로 사용효과가 광폭 버프를 발생시키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캐릭터가 광폭 상태에 들어가면 공격속도 333, 기술 피해율 25%, 시전시간 감소 8%가 증가하지만 받는 피해가 70% 증가하는 상태가 되며 한마디로 극딜을 넣을 수 있을 때 사용하면 유용해요. 다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방에 누이 여신 옆으로 날아가게 될 것이므로 사용 타이밍에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광폭화의 명예 양손도를 구하는 방법은 마을에 위치한 무기상인 npc에게 140골드에 구매할 수 있으며 탱커와 힐러를 제외한 직업군이라면 필수적으로 구비해둬야하는 아이템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다음 아이템은 음산한 그림자이며 해당 장비는 사용하면 12초동안 물리방어도가 12% 감소하지만 근접 공격력 5%, 공격속도 111이 상승하는 광폭도와 유사한 기능을 보유한 아이템이에요. 원거리 공격력이 상승하는 숨죽인살기라는 장비도 존재하며 두 장비들은 광폭도와 쿨타임이 따로 돌게 되는 아이템이라 광폭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아이템을 구하는 방법은 향연의 뜰 던전에서 보스를 처치하면 습득할 수 있으며 하급난 이도에서 습득할 수 있는 장비이므로 힐러와 함께 간다면 장비 점수 만점 정도에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현혹된 뱀의 비늘이라는 방패이며 해당 장비는 사용하면 자신을 포함한 주변 아군의 체력을 일정시간동안 회복시켜주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캐릭터의 치유력에 따라 회복되는 수치가 증가하는 특징도 있어요. 또한 치유극 대화에도 영향을 받으며 한손둔기와 함께 착용하여 사용한다면 상당히 많은 체력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사냥을 할때 물약을 절약하는 용도로 구비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해당 장비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현연의 뜰 던전에서 습득할 수 있으며 하급난이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둬야할 점으로 치유력에 영향을 받는 장비라서 희미한 고대 한손둔기라도 꼭 착용한 상태로 방패를 사용해야지 유의미한 체력회복을 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다음 장비는 잊힌 정원의 바렌 무기 시리즈이며,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면 10초동안 매초마다 305의 체력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고, 치유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템이에요 사실 해당 아이템은 더 이상 습득할 수 없는 장비들이라서 소개를 해야할지 고민을 했지만, 간혹 경매장에 싸게 올라오는 매물이 존재하므로, 알아두고 있다가 싸게 나오는 매물을 구매해두면 좋을거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어느정도 가격이어야 싸게 올라왔다고 생각하냐면 개인적으로 100골드 이하라면 싼거라고 생각하며 양손무기 종류가 수업할 때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므로 양손무기로 사는 것을 추천해요. 다음은 피로그린꽃이라는 방패이며 해당 장비는 사용하면 9초동안 받는 피해율이 21% 감소하는 개꿀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력전을 하는 도중에 수시로 사용해야하는 아이템이라서 필수적으로 구비해둬야하는 장비예요 습득하는 방법은 나차시가르 던전의 보스에게서 얻을 수 있으며 난이도가 높은 던전이 아니므로 파티원을 구성하여 진행한다면 향연의 뜰과 비슷한 수준에서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해요. 다음은 남겨진 서고의 양손지팡이이며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면 전방에 있는 적들을 일정시간동안 석화시키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능력을 사용하는 도중에 캐릭터를 움직이면 사용이 캔슬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석화된 적들은 받는 피해가 80% 감소하는 상태가 되므로 움직임만 봉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세력전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직업군에 상관없이 구비를 해둬야하는 장비라고 생각해요. 습득하는 방법은 시면에 물든 에아나드 도서관에서 획득할 수 있으며, 세력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아군이 도망갈 때 추격하는 적군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 해상전에서 배에 도선하려는 적들에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양지와 유사하게 적들을 석화시킬 수 있는 샤크라의 마지막 원한이라는 방패가 존재하며 해당 아이템은 타겟팅한 적을 5초동안 석화상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양지보단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시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습득 방법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필드보스인 샤크라를 처치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경매장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적군을 석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 혹은 공대원을 석화시킬 수 있는 장비도 있으며 남겨진 서고의 양손둔기라는 아이템은 석화가 된 아군이 낙하 피해를 제외한 모든 피해에 면역인 무적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 사용하기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요. 또한 특이한 점으로는 상태 이상에 걸린 아군에게 사용하면 디버프 효과가 사라진다는 특징도 보유하고 있어서 밤중에서 악몽에 얼어붙은 아군에게 사용한다든지 검은 용에서 슬로우에 걸렸을 때 자신에게 사용하는 등 여러 상황에서 유용해요. 습득 방법은 양지와 마찬가지로 시면에 물든 에아나드 도서관에서 획득할 수 있어요. 다음은 남겨진 서고의 방패이며 유저들 사이에서. 도서관 방패라고 불리우는 장비로 사용효과는 타겟팅한 대상에게 일정시간이 지난 후 주변 적들을 당기는 효과를 부여해주며 의지 특성에 있는 진공폭발과 유사해요. 도서관 방패의 활용은 탱커라면 자신에게 사용하고 적진을 향해 달려들어 많은 적들을 끌어모으는 용도로 사용하며 딜러라면 아군, 탱커 혹은 적들에게 사용하여 라인이 묶이도록 유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만약 세력전을 하는 도중에 본인 캐릭터 발밑에 붉은 원이 생긴다면 도서관 방패에 걸린 것이므로 아군이 없는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연습도 해야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지인분이 알려준 활용법으론 자신에게 도서관 방패를 감고 제트붐을 활용하여 적진에 꼬라박으면서 이니시를걸 수도 있다던데 팔쟁이에겐 그림의 떡인 활용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 아이템은 바하크 태안의 물갈퀴이며 수영속도를 30% 빠르게 만들어주는 신발이에요. 해당 아이템은 물속에서 진행하는 생활 컨텐츠를 이용할 때 유용하기도 하지만 바다에서 진행하는 레이드와 세력전에서 꼭 착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개목록에 포함시켰어요. 해상전에서는 육지와 다르게 이동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서 상대보다 느리게 움직인다면 일방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비슷한 급으로 이동속도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어요. 다음 아이템은 이너의 숨결이라는 귀걸이이며 착용효과가 수중호흡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이고 자유도 아래에 위치한 영원의 섬 부근에서 패대를 처치하면 획득할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수왑 장비들은 장비 성장을 꼭 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 아이템의 경우 효과 및 범위가 상승하는 것들도 있어서 여유가 있는 유저라면 성장을 시키는 것도 좋아요. 특히 물갈퀴의 경우에는 등급이 오르면 초승도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생겨나기 때문에 바다 세력전에서 치명타 저항을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많이 유리할 수 있으며 도서관에서 습득하는 장비들은 성소 던전에서 상위 티어를 바로 획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